님의 목음을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. 어,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. 정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목소리를 주셨다는 것 그거 첫째로 감사드리고그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고. 감동을 드리고 저희도 감동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감사드릴 일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드릴.. 정말 감사드릴 사람이 많아요 주는인생이 감사해요 그냥 저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또 여기 앞에 계신 밴드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기 힘든 분들인데 저희가 온다고 해서 정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추워지는 날씨 진짜 충주 형 너무 고맙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세 분씩 아예네 너무 감사해요 브라이 아 네. 예상 감사해요 브라이 고맙습니다 우리 도아 감사합니다 네감사다네감사합네 네,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뒤에 이미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뭐 할지 다 떴어요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광영에서또 느끼고 또 어젯밤 여수에서 또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웅장, 웅장하고 웅장한 진짜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저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.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노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시 모든 세계 부르면서 저희는 인사를 kindaro <laughs>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. 너무 지금 연기가 지금 너무 부합니다 감사합니다. 와 자, 사안이 되 자, 영광로 다시 할수 있더라고요. 미스입니다! 미스입니다! 오 보고 계세요? 민 예, 예. 다음 니다 하나 불러줘도 좋습니다. 네. 네.